맨 처음에 강당에 막다 같이 모였을 때딱 보니까 딱한 3명 정도가 너무 세게 생긴 거야. 그래 와, 쟤네 진짜 장난 아니겠다. 무슨 저런 애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웃음> <웃음> 나중에 친해졌는데, 고렇게 딱 친해진 거야. 아, 그 쨍쨍한 애들 세 개로만큼? 난 봤었을 때, 니랑 니랑 제일 보고 무슨 전형으로 왔길래 약간 저렇게 안 나. 소개팅 받기 전에는 키클줄 알았다 어! 난키 작을 줄 알았다고 <웃음> 아, 근데 앉아서 있다가도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보다 키가 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근데. 그게 좀더 좋지 않아요? 나는 난 내가 키 크다고 한 적도 없고 <웃음> 나, 내가 키크게 찍은 적도 없어 근데 그냥 얼굴만 보고 아 이거 조금 개빡치는 건데 <웃음> <웃음> 술을 막 먹고 있으냐 헌팅 들어오잖아요 진짜 제일 기분 나쁜 게 담배를 이렇게 주면서 하나 피시네요 이렇게 <웃음> 하면거 너무 다행스럽게 근데 <웃음> 이제 사람이 여러명이서도 꼭 나한테 줘 <웃음> 그 담배를 <웃음> 그럼 그중에 내가 제일 그래 보이겠지 아, 어? 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거?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어? 꼭! 나한테 말을 걸어 그래서 음. 나한테 관심 있는 것 마냥 말을 거는데 결론은 걔야 음. <웃음> 근데 나한테 괜히 뭔가 친한 척 <웃음> 아, 받아줄, 받아줄 것 같은 거지 내가 말을, 말을 해줄 것 같은 거지 나한테 관심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 큐피트를 많이 했어 아, 문제야 할것 같은데 계속 보잖아요 항상 들어가 있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어요. 시키는 건 내가 다할것 같고 <웃음> 내가 끌고 다니는 거 같고 먹었니막실어 뭐 죽겠는데 <웃음> 내가 막 끌고 다니는 거고 <웃음> 제가 너 괴롭히는 거면 얘기하라 그러고 아니 아니 생각보다 공부 좀 잘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이이가 없는 게 1학년 때 진짜 서로 아무 잘 몰릴 때막 성적 내기를 하는데 내가 제일 만만한가 봐 그럼 만 애들이 다 나한테 매점 내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할 거라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나 끼는 매점을 거의 공짜로 먹은. 었오 중학교 때 친구가 저 10시 50분이라는 거 알아보고 10시 50분이지? 또 하나면은 11시 55분이래. 와 어, 그러니까 <웃음> 그게 왜 그게 뭐지 눈이 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웃음> <웃음> 10시 50분이었어. 그게 그게 왜요 <웃음> 화난는데 내가 화안 났다고 한 사람 많아난 분명히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데 아니,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왜 화를 안 났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대학교 좀 지나고 내가 성자가 됐어. 애들이 분명히 잘못해서 난 진짜 엄청 화가 났거든막다 웃는 거야. 네가 어떻게 가서 혼낼 거야. <웃음> 제일 강해 보이는 강자가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런 것도 별로야. 생각보다 나는 동생들한테 말잘못 한단 말이야. 아, 그런데 자꾸 나보고 가래 아, 어, 알겠다,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별 얘기 안 해. 진짜 별 얘기 안 해. 소문은 다? 아, 엄청 그거. 잡았다, 이렇게. 걔가 그냥 애를 뒤잡듯이 잡았더라, 애들. 난 진짜. <웃음> 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귀쪽으로도안 듣는 거 같은데 애들은 막 장난친다고 전설자를 <웃음> 뭐 이렇게 하면 뭐안 먹어 이렇게 하면 막 장난인 줄 아는데 막. 애가 막안 먹어 이렇게 하면 은아이들이막 막 먹어 막 이렇게 <웃음> <웃음> 막 먹어 아, 난 반대로 편하게 선을 자꾸 넘는다고 해야 되나? 난 되게 기분이 나쁜데 나한테 와서 자꾸 말을 걸고 장난을 치 근데 내가 조금만 화면 왜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도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음. 되는 거지 착하게 하면 고제 생각도 착하게아그런 그, 그거는. <웃음> 와그 아,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저 <웃음> <웃음> 얼탱이 없네. 근데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정말 강하게 생겼지만 아니더라고. 그냥 그렇게 세 보이기만 할 뿐. 맞아. 되게 속도 여리고 혼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래서 <웃음> 알바를 10가지 넘게 다 해봤거든요. 면접으로 붙은 알바가 <웃음> 다 친구가 급하게 빠져서 나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아는 분으로 아 통해서 가거나 딱한번 사장님이 사람 너무 안 구해줘서 나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알바 사장님이 하는 말이 일단 너무 따질 것 같고 말안 들을 것 같고 아뭐아일 설렁설렁 할것 같고 그래서 안 뽑으려고 했었대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단 말이야 선생님 일을 했는데 나를 못 믿어 하는 게 많아요 음난 경력도 있고 이수도 다 했고 가르칠 능력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남자 선생님처럼 우리 애를 확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을 원한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한 적도 아직 나한테 수업을 듣지도 않았는데 저 이렇게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음, 일하는 곳에서 막내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제가 뛰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환자들은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순하게 생긴 선생님인데 연차는 많아 그, 모르겠지 내 마음을 아, 내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근데 <웃음> <웃음> <굳이> 나한테 <웃음> 있을 때 얘기하지 뭐그 쓰면 굳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 말하지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런 건데 나한테 아무도 말을 안 걸어서 그러니까 어디 네, 가도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아, 근데 뭔가 그게 성격이 된것 같아 어차피 사람들이 나한테 말잘못걸거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지 원래 약간 사람이 얼굴 성격 따라간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웃음> 내가 어릴 때 그랬던 거같요 나를 보면은 항상 엄마말도 참잘될것 같고 되게 착하고 집에 빨리 들어올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박힌거지 음. 근데 솔직히 난 클럽도 좋아하고 <웃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어, 나는 그러, 그렇게 지내야 되는구나 이렇게들 음. 약간 그래서. 언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어, 얘는 되게 참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요 나는 막 참하게 살아도 딱 봤을 때아 <웃음> 얘는 그냥 막, 막 <웃음> 나갈 것 같다 <웃음> 나는 이미지를 쇄신을 해야 돼 나는 나는 애초에 쇄신을 해야 돼 아니 근데 그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나... 너무 가식인 거잖아 나는 음... 그렇게 안 사는데 그게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는,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보여지는 건그 이미지밖에 없는 거지 좀 야한 옷도 입어보고 싶어서 그런 옷을 입으면 또 어, 야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냥 춥겠다 아. 조금 속상하다. 음, 그렇구나. 그래서. 아, 너무 그렇구나.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은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그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어 너무 너무 고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는무 친구가 갑자기 너무 너 오는 거야. 그래서 야너빙너사너까 이러는 거너 어, 빙수 갑자기 왜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너 지나가는 거 봤는데 안 좋은 일 있는 거 같아가지고 어디 화났냐면서 <웃음> 그래 나 그냥 진짜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 그냥 나 보고 화나는 일 있냐면 자기 빙수를 다 주겠대 어그 그건 이득 아니 개 이득 개 이득 어개 <웃음> 이득 뜻밖에 개인 이득